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두 얼굴을 재확인하는 요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컬어 말하기를 일본사람들에 대해서 혼내 다대마에 앞에서 말하는 표현과 속마음이 다르다 라고 이미 미국에 저명한 일본 학자, 누스 베네토선생께서는국가와 칼이라는 저서에서 해방전, 이 자리에 들때 밝게 말했습니다. 아 겉으로는 국악꽃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상당히 보이지만, 속에는 칼이 들어있다. 이중적 인격을 말한 게 일본에 대한 정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영성당이 무섭게 올라가고,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 대비해서 한국의 국력이단 툴을 느낀 나머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이른바 수출상품 우의심사제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내건 그런 이유가 얼탱통화죠 한으로의 첨단 기술 부품들이 넘어간다는 냉이죠 근거 없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설사,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미 세계무역교구 WTO에서는 군사 안보적 일을 가지고 유기무역을 그 해서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스스로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전혀 일본 주제 에 갔죠. 세계무역국에 재소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의 제품까지도, 수출 제품까지도 규제했거든요. 그때 일본은 안보적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 보호가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 놓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빌미 삼았어요. 근거 없지만 그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름하여 일본 행태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한국. 잘 왔죠 여기까지. 이제는 첨단기술에서 일본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 길입니다. 아울러 일본에게 촉구합니다. 경고합니다. 같은 전쟁 범죄국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빌리브란트 소독총리가 68년 9년 그 피해를 나갔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희생가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성과 회교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후 유럽공동체가 탄생해서 유럽은 하나의 생활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리왔 갔다 갔다 하고 화표를 쓰고 진정으로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지도국가로서의 명모를 갖추려면 한일간의 갈등을 푸는 성의를 보이고 과거사를 인정하고 한중일 협력관계를 마주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시아, 아시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일본에게 책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사 반성과 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는 주놈만 인류적,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겁니다. 2300년 전장자선생께서는 잘못 아니고 반성하자는 얘기에 사람은 그거를 죽이지 못할지언정 하늘이 그를 죽인다라고 천필 육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필 반드시 육제. 죽인다. 일본에게 참회해 배상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들뿔처럼 번지는 극일운동. 노일본 운동이 결실을 맺었어 세계를 앞서가는 평화의 국민으로서의 한날을 맞이하기를 고대합니다.